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성령님들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하며 또 하루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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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들에게나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냥 둘을 택하고 무교범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바른 무고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소,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의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 치며 내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스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의 복분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아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또는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을 찾아와서 그들의 죄를 죄물에 전가시켜 번제를 드림으로 정결키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임명되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정결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은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기 전에 거룩해야 하며 거룩해지는 절차로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 둘, 그리고 무교번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고로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흠 없는 양을 가져라고 오 말씀하시는데요. 흠 없는 양은 온전한 양을 말합니다. 양을 가져오다가 흠집이 나거나 다친다면 그 양은 쓸수 없습니다.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온전한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정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깨끗하고 정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순결하고 흠없는 정상적, 정상적인 양이 되어야 합니다. 다리가 굽었거나 눈이 안보이거나 뿔이 부러졌거나 피부병에 걸린 양이 아닌 건강하고 정상적인 양인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정말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약물의 합법화는요 나의 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꿈이 없어졌습니다. 꿈을 쫓고 부르심을 쫓기보다는 돈만 많이 벌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물어보면 인터넷 BJ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순결하고 정결한 양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질이나 어떤 종류 등의 차이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좁고 추구하고 사랑하며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만 긴장을 늦추고 정신을 다른데 두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과 죄를 탐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타협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음란한 생각과 또 돈을 사랑하고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죄이지만 인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의 기준, 나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어떤 현상이나 사람들의, 사람에 들사람 대해서 판단하고 나의 삶을 나 스스로 다스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귀찮고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편안함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속죄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의 10절부터 나오는 어린 양처럼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기 위해 본문에서 나오는 복잡한 절차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로 인해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홀로 인해 언제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내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성수에 나가 그분을 뵐수 있습니다. 7절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 임명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왕을 임명할 때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고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 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결코 이 삶이 쉬운 삶이 아님을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있다, 붙어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칙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육체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두 가지 마음이 부딪혀 싸우는 현실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며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를 매일 꺾어내고 나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나를 죽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셔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지는 직분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성막의 뜰 안에 있는 이 백성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헤매시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그분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웃이나 친구,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위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위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손을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의 손에 가득 채워주실까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두 손을 크게 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무언가가 들려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녀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안락함과 편안함입니까? 재물이 주는 안정감과 권력이 주는 쾌감입니까?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갈망함과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로, 능력을 로능력 받기로 결정하고 두 손을 펼때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값진 곳으로 더욱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울 것이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쫙 펴고 나아가오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해야 할 것들을 경험케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맛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